안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고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하시다 여호와 이시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자마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책임이 부여된 되는 거예요 자좀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은혜를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나 새로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새로운 은혜에 접하도록 소개를 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으면 내가 있는 그곳이 새로운 포도주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은 타깃이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와인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끓어. 빨빨빨 끓는데 와인 주머니가 낡으면 나중에 끓다 끓다가 부풀려서 안되면 터트려 버린다고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새로운 와인들이 생기는데 새로운 포도주가 생기는데 그럼 새로운 포도주를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가 강력하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자기 자신도 새로운 와인이 돼야 되고 교회를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주머니가 다함탄로 해야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붕이 하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성령 충만한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면 폭발해 버린다니까 생배조각을 낡은 배조각에 어떻게 기울 수 있어요? 다 찢어지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뭐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항상 예수 믿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적전쟁 모두가 내 안에서 그 모두가 있어요. 우리 갑자기 영적전쟁 모두가 있다니까? 심겨져 있어요. 왜? 성령받고 나니까 내 영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영이 채워지거든요. 내 영이 채워지면 어떡해요? 영이 채워지고 흘러서 정신으로, 육체로 흘러가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광야를 통해서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모세가 사역을 했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가난 사람들을 쳐부셔야 되거든요 왜? 가난 사람 핫족석 가난족속, 시위족속 고리스족속, 아무리족속길에가서족속 그런 칠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칠족속을 멸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만들어지고 고난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세계적인 역사에 드러날 민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종을 훈련시키고 그런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저 한쪽에서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하게 사는 삶이란 것이 뭐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고 죄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 백성들이 질족들이 죄가 장성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서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벽돌을 지니기면서 거기서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성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해방자가 언제 오느냐 막 사모하게 되고요 구역을 당할수록 다 심히 부르지는 기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심판 대상이 있고 심판하는 도구가 있고요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심판하는 통로가 될 사람들이 중간에서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돼버립니다 출입업까지는 잘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출복하고 나서 그이후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구원 받고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첫사랑이고 신혼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밟는 문제가 생기고 밟히는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세게 믿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강렬하네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굴러 온 돌이 바뀐 돌을 빼려고 하네 이래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고 자리 싸움이 있고 이 자리는 항상 내 자리야 여긴 항상 내가 앉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구원 받고 난그 이후에 하는 행시를 통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천국을 갔다 고 지구를 갔다 고 신령한 인사를 맛보고 타락한탈지라도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흘러 떠 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같이 해서 구원은 흘러 떠 내려간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 그래도 천국 가는 것처럼 간음에도 천국 가고 음란에도 천국 가고 회계만 빨리빨리 하면 천국 다 가고 여러분 회계를 어떤 모양으로 하세요? 눈물 한번찌 흘리고 내가 뉘우치고 이게 회계입니까? 회계는 반드시 회계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거든요 회계합당한 열매를 내야 돼요 회계합당한 열매를 내지 않으면 그 회계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적인 회개, 외적인 회개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정복을 하라고 땅으로 받는 것만 다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정복하는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추르급에서 산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 많아 출리굽리에서 사막을 향해서 가는데 시네살을 향해서 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 하나가 나와요. 아말렉, 아말렉,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에서의 손자야.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에 모든 민족의 우 t i 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그럴 정도로 아말렉은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종말에 나타날 민족 첫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과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부부지간에 이렇게 막 핏발이 서고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막 난리가 나요 왜? 성령의 불 때문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나중에서 검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이 족속은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길에서 만나서 가면, 걸어갈 때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때 뒤에서 팍! 약한 자를 공격해서. 조금 느슨하면 그냥 다채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아말렉은. 내기부 사막에서, 거기서 그하면서, 아주 호전적이야. 유목민들이면서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말리과 만나서 존중을 해야 돼가 가난 땅은 고사하고 신이산 하나님의 계명은 고사하고 지금 아말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야 순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먹이사슬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세계도 먹이사슬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게 뭐냐 박테리아야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있는데 박테리아가 박테리아 먹잇감이 바이러스야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공중에 떠들고 공중에 떠드는 이, 이 바이러스가 습하게 되면 땅바닥에 가라앉아요 박테리아는 바닥에 가라앉아서 다니는데 바이러스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람 몸에 코로 호흡을 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어떻게 박테리아가 강력한 박테리가 생기려면 좋은 박테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된장 콩비지 천국장 오래된 썩은 김치 많이 드셔야 돼요. 썩은 김치,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홍어 썩힌 거. 그것을 많이 드시면 몸에 좋다고 그래요. 나도 말로만 들었어요. 자, 에서가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나고 힘도 대단한데, 거기서 아말리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 나오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먹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육적으로도 순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승리했을때 현실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현실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에서 응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현실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보상해 주시옵소서. 물론 천국에서 보상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목구멍이 포도층이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집 문제, 교회 문제, 이사 문제, 장례 문제, 청년 때부터 소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전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보여 주시든지 좀 가르쳐 주면 미래에 내가 어떤 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막 무엇다 그러면 영 영문꾸고. 기도하면서 계시가 열어지고, 기도하면 환상이 열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다냐? 지금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는데, 24살이 다 되도록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막노동만 죽도록 하는 거야. 막노동만 공장만 죽도록 다니고, 구두닦이만 아니고 안 입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성경만 드립단 내가 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성경만 봤어요 기도만 하고 밤만 되면 철리하고 시간 남아 성경 보고 낮에 되면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동그란 원판이 있는데 나하고 바로 위에 형님하고, 그 위에 형님하고 셋이서, 원판 위에 서로 등을 대고,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구원의 투구도 썼어. 구원의 투구. 칼도 들었어. 방패도 들었어요. 옷, 옷, 그, 전신값도 입었어요. 근데 이 발로 밟고 있는 이 판이 동그란 판인데, 위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위 돌아가. 서로 등을 대고, 야, 뭐가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 어 형님이나 조심하시오. 야, 네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근데 갑자기 뱀이 팍! 뱀이 날아오는 거예요. 네 앞에도 뱀이 날아오고, 한 마리가 날아오고, 뱀 대가리를 탁! 쥐니까 대가리가 떨어지진 않고, 아야 이런 소리 하고. 근데 뱀 꼬리가 내 원판 밑에 붙었어. 딱 때리니까 쯤 아까 다또 다시 또 튀어나와요 반동으로. 한 마리가 가면 때리면 두 마리가 오고, 두 마리를 때리면 네 마리가 오고, 네 마리를 때리면 여덟 마리가 오고 그런 식이에요. 오 이거 봐라 이거 뭐해 칼로 아무리 많이 쳐도 뱀들이 아프단 씩만 잠깐 하지. 죽지는 않아요 근데 나만 그러냐 내 등에 있는 형님도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또한 형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총사야 삼총사가 등을 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이 뱀이 안 죽는 가 도대체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알고 보니까 원판 밑에서 뱀이 꼬리는 붙는데 뱀대가리가 계속 수술 없이 알고 보니까 그게 메두사 머리 위에서 우리가 있는거요 메두사가 뭔지 알아야지. 메두사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모르는 사람. 메두사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뱀, 뭐라고 얘기하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뱀이야. 괴물. 근데 그 괴물 대가리 위에 원판인데, 원판이 돌아가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매두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문방구에 가면 천 원짜리 플라스틱 칼 있죠 그런 칼을 가지고 놀더라니까 이만한 방패 플라스틱 방패 이만한 칼 구원의 투구도 로버트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도 아니다 5살, 6살짜리 쓰는 아이들 플라스틱 투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쓰고 우리 삼형제가 뱀하고 싸우고 있더라니까 귀신들하고 싸우고 그러니 아무리 찌르고 때리고 부셔도 이게 귀신이 죽어요 죽어! 소용없어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영적전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소리를 찔러야 얘들아 눈치를 보내 내 눈치를 보네 그래 안 그래 <웃음> 그래 가지고 깨웠어요 후, 미치겠다 죽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나님이 이런 게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내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때도 매일 직장 갔다가 상기도를 했어요 10대 중반때부터 그러니까 70, 한 6, 7년도부터 아마 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날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죽는 거야 산에 가서 주 성령의 꿈, 성령의 품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정말 멋있는 꿈이라든지 멋있는 계시라든지 이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휴거 들림 받지 못한 휴거 그런 것을 경험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본문에는 기도의 3인방이 있었어요 기도의 3인방이 다 노인들이야 노인들인데 그냥 80대가 아니고 120살까지 모세가 살았으니까 남은 40년 동안에 그 안에 모세가 들어가는 나이에 그러니까 한 100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모세형은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 더 먹었겠죠 훌은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나이가 더 먹는단 말이에요 거의 100세 가까운 이 노인네들이 산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지팡이를 잡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루 꼴박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90 이상 된 노인네들이 백살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둑들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가 전북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산을 먼저 넘어야 돼요 여호수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모세 밑에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순종 하나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 순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실천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보니까 답답해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갑시다. 산에 올라가서 진령들을 다볼수 있는 그 곳에 가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거기에 가 봤어요. 그 꼴짜기에 내게서 하나 꼴짜기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렛과 일진일태를 벌리는데 여기서 그런 전쟁이 벌어졌구만 정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서 여러분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는데 왜 성경 보고 왜 기도하고 왜 철야를 하는데요 결정적인 어떤 타이밍이 우리에게 분명히 와요 할렐루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같이 다 주여. 주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없어서 결정적인 예. 순간이 온다니까요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타이밍에 계속 놓쳐 놓쳐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고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 타이밍이 언제인지 직장, 결혼, 사업, 앞날 어떤 선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준비됐을 때 기도를 충분히 해 놓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답답하구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참다 참다 뭘확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확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확 저질렀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저지르지 않아서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참 애매해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나 그건 또 내가 해야 돼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충분히 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었고 거기에 이긴 자가 있었고 실패한 자가 있었어요 이긴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밟히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밟히는 거예요. 밟는 사람이 있고,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밟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 역사적인 사건에, 역사적인 사건 속에, 더러오는종들이 있고, 더러오는 민족이 있고, 한민족은 멸절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와는 실전의 총사령관을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에 속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죽도록 싸우거든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삼대기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리면, 내가 피곤해하면, 내가 힘들어하면, 피곤하고 힘들한 이것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치고요. 네.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치고 성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학교든 중고등보든 청년보든 남성교 여성교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과연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반 은총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돌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요 조선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망신살이 뻗치게 되고 당하게 되고 이사이 절이 뜯기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들이 생겨요 본인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공급을 받고요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소는 지금 일반 은총 속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은혜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계속 유지되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여수소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영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난 항상 그거 먼저 생각을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예민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거 저런 거 없으면요 물탱이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세상이 흐른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사건에 같이 휘쓰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사사로운 일의 살인 사건에 사사로운 일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 다치도 있고 여러분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깜력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있고 일반 은총도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땀을 흘려야 될 일들도 있어요 땀을 발뻘 흘리면서 아말렉을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왜? 적이니까 지금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노동을 흘려야 돼 우리는 크고 많은 실패 속에서도 검증을 할수 있고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을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세요 아인들도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무조건 심판하지는 않고 일반 사람도 일반 사람의 인생 편하게 일반적인 사람도 인생을 살수도 그렇게 편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원칙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와 같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면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때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자가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 다음에 요수아 요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모세 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 시종자라고 시종자야 시종자 모세 말 한마디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데도 요수아는 산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제의를 바라보면서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질 않아요 순종에도 고통 따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모세가 삼 꼭대기에서 지파인을 잡고 서고 아론과 흐른그 옆에서 모세가 쓰러지 않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는 사람이 힘이 빠지면 모세의 힘이 내려오고 그러면 애매한 사람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의 손내리면 나는 죽는다 저 사람의 손 올라가면 나는 이길 수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된 사람이 손을 내리면 자식이 힘들다 그런 논리가 구약에서는 있었어요 지금 복음 시대니까 하나님이 지금 봐주시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내리고 기도가 양이 자꾸 자꾸 줄고 줄고 저도 기도 양이 줄어서 문제인데 기도의 양이 줄면은 문제가 생겨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80, 90 이상 된 노인들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갈 능력도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 시편 88장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죽게 부르지며 주를 영의 나이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도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와서 황금 대접을 가져와 가지고 기도할 때 입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 보석처럼 막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황금 대접에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계속 입에서 나오는 이 보석에 이름들이 쓰여 있어요 맨날, 맨날 매달 몇 시에 이런 기도를 했다 이런 기도 했다 무슨 기도 무슨 기도 기도 제목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더라니까 근데 기도를 중언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중언부원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걸러요 또 거기 또 걸러 걸리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기도를 점점 안 합니다 믿습니까? 응답도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지 아유 나는 막뭐 기도 옛날에 많이 했어 아, 응답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있는 시나마자 다감고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생존하면서 온갖 난관을 뚫고 나는 성장해야 한다 나는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 나는 그릇이 더 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먹고 계속 그렇게 키우는 방식으로 해나가고 하나님께 연담 훈련 받을 때그 분야에 그 전문 분야에 성장하려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하면 은 어영부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열정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결단하고 싶 마음이 있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주고 소원이 점점 더 커지며 매일매일 내가 해나가야 될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큰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현실 광야에서 나고 되면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얼마나 매장한지 아십니까? 벤처기업은 도와주면 망해요 벤처는 안 도와줘야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와주면 사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을 산다 너도 나도 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기업을 딱 가보면 사무실에 책상 하나 딱 놔두고 컴퓨터 딱 하나 있고 이게 벤처래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막 알려줘.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벤처 회사를 채워놓고 정부 돈 빼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은 벤전데, 실제는 돈 빼먹은거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영적전쟁을 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인지 잘 보시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가 있던 사람 기름 부었던 사람 처음에 겁을 먹었던 기도원도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고서 자꾸 넌큰 용사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에르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수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막 하세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나에게 온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칼을 간다.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비록 구두닦이를 할지라도 노동판에 굴러먹다 할지라도 하루 보러 사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했다 할렐루야 기생합 보세요 40년 전에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비스들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여리구를 무너뜨리러 오는데 기생나은 40년 전에 들었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약속과 믿음과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 두 명이 오니까 눈이 맞아 버렸어요. 야. 그리고 아주 조리 있게 분석을 해서 논리 있게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할 때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지적을 다 모겠습니다.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 테니까 그거 보고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야, 적을 멸망시켰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이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스를 만나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어 맞나? 하여튼 여러분 멸망의 민족이 달지라도 그곳에서 살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사람은 살고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자. 싸워야 한다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외에 다른 요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노인네들이 백살이 넘는 노인네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요소가 나중에 암마력을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을 다 소유하는 주와이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